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게임스컴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 오늘인 31일 펄어비스가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도깨비의 디테일한 정보들을 공개하였는데요 어차피 이미 영상은 두번이나 만들어서 올렸다보니 오늘은 빠르게 핵심만 짚어보도록 합시다 게임의 탄생 비하는 펄어비스의 공동 설립자인 김대일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스트버스터즈의 레고를 조립하던 도중 일련의 과정들에서 어린 시절의 감성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현재의 도깨비 에 다다른 것이죠 실제로. 영화 고스트버스터즈는 도심 곳곳에서 여러가지 말썽을 일으키는 유령 들을 퇴치하기 위한 고스트버스터즈 일명 유령세스코라는 회사가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그린 영화 이며 영화를 기반으로 만든 고스트버스 게임에서는 몬스터에게 에너지를 줘서 잡는 플레이가 있었는데 도깨비는 이 플레이에서 차안하여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게임 속 도깨비들은 사람들의 욕망이나 사념 등이 꿈으로 나타날 경우 탄생하는 개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권투선수가 꿈이라면 권투도깨비가 똥이 정말 싸고 싶은 욕망이 강하면 똥도깨비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탄생한 도깨비들은 여러가지 게임 속 활동을 통해 힌트를 얻고 조건을 달성하여 친구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난이도 또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죠 도깨비의 모티브들은 전통 설화를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다고 합니다 트레일러에 등장하는 핑크색 친구의 외형은 개미알기처럼 생겼지만 닥치는대로 쇠를 먹으며 성장하는 괴물 불가사리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죠 게임의 전투는 트레일러에 나와있다시피 펄어스의 장점인 전투를 살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전투가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전 연령층이 즐기도록 게임을 만드는게 목표인 만큼 다크소울이나 여타 액션 게임처럼 너무 어려운 컨트롤 요소는 넣지 않을 것이며 재미를 위해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멋진 플레이를 뽑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깨비들의 전투는 기본적으로 ai로 이루어져 있어 자동으로 전투를 펼치게 되지만 주인공이 일명 필살기를 사용할 경우 파워레인저의 발칸포마냥 함께 기술을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도깨비의 조합마다 다른 특색을 띠게 되다 보니 여러 조합을 연구하는 것도 게임의 큰 재미 중 하나 가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죠 이 도깨비를 활용하는 건 전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나 퍼즐 기믹에도 이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키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꿈의 조각인데요 일단 pc 콘솔 위주로 개발되는 게임인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바일식 소모 재화는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게임 속 기본 화폐의 일종으로 여겨지는 자원 같습니다 아무튼 이 꿈의 조각은 게임 내 여러가지 활동에 소모되는 재화 인데 대표적으로 도깨비의 힘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트레일러에 나왔던 것처럼 우산을 펼치거나 공중에서 이동을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죠 게임 속에서는 여러 드론들이 있는데 도깨비 힘을 사용하면 이를 감지하고 근접하며 일정 범위 안에 근접했을 시 꿈의 조각을 사용하게 되면 전투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약간 gta의 경찰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보이네요 게임의 배경은 먼미래의 ai가 활성화된 회사로 도깨비들을 채취해 얻은 칩으로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컴퍼니와 이 도깨비들을 구출하고 함께 맞서 싸우는 플레이어 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게임의 큰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트레일러에 등장하는 섬은 울릉도를 참고하였으며 스케이트보드는 사옥 근처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참고한 만큼 도깨비의 배경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맵은 전체 맵의 10분의 1 /10 정도에 불과하며 개발자가 게임속을 탐험하기 위해 쟁일 부스트를 쓰면서 돌아다녀봤지만 전부 돌아다니는걸 포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맵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실제 검은사막 맵의 스케일을 생각해보면 어느정도인지 상상이 되긴 하죠 그 밖에 게임 외적인 내용도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게임의 bm은 현재 확정나지 않은 상태이며 분명 코옵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인건 맞지만 크로스플레이나 최대 몇 명까지 함께 즐길 수 있을지 등 멀티플레이의 스케일은 아직 확정할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멀티버스의 요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화려한 그래픽과 디테일한 상호작용 도깨비 등 후일에 개발이 진척될 경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퍼어비스가 새롭게 개발한 차세대 엔진으로 개발중인 작품인 만큼 이전에 제작했던 게임들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죠 현재 게임플레이 트레일러를 공개 한 만큼 꽤나 많은 부분이 개발되었지만 그만큼 열심히 개발중인 게임으로 출시일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깨비의 디테일에 대한 정보를 듣고나니 좀더 게임의 윤곽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